아직 아니고요 11시입니다. 언제 시작하지? 잭들이 okay. 시작하라고 라고 적혀있어요. 시작했다구! 알람이 안 뜨는 거라고 시작했다. 귀여미이가 앉아있잖아! 자, 생일이니까 일단 생일 놀아 c o m 준비해준 케이크가 있는데요. 역시 진이 강아지죠? 근데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 디테일로 이렇게 맑은 눈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땡땡땡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생일 축하해요 강아지 옆에 강아지래 강아지 옆에 강아지 우와 촛불 부는 냄새 난다 사랑해요 너무 예쁘다 이진아 생일 축하해 난 케이크랑 똑같대 <웃음> 여러분 어느덧 오늘 스케줄이 끝나고 와보니까 11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라서 우리 다이브들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일이니까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웃음> 생일 축하해 <웃음>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저를 축하해주고 있어요 이지오메데도고생했어 이진 이진이 사랑해. 이렇게 유진 헤비벌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에 빠질 수 없는 게또 있잖아요. 바로 딴따딴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 가져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텔레파시 미션?인가요? 오, 이렇게 당탈출 게임처럼 설명을 주셨네 오! 해피 앙니즈인데이 딴딴 핫 퀸카 퍼피 유딘이의 스무 번째 생일을 벌써 스무 번째입니다 여 스무 살이거든요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했고, 유진이의 생일을 맞아 아이브 행성에서 멤버들이 텔레파시를 보내왔습니다. 오 세계관인가요? 아이브 행성에서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이 텔레파시가 유진이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준비되어 있는 랜덤 선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상황 분답이 준비되어 있고요. 멤버들이 예측한 다수의 답과 제가 선택한 게 예치하면 선물 뽑기권 한계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멤버들의 신호를 읽기 위한 귀여운 포즈와 함께, 귀여운 포즈와 함께 첫 번째 신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귀여운 포즈와 함께 첫 번째 신호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세요. 뚠, 뚜두 네. 첫 번째 신호. 공개. 뚜두둠. 첫번째 신호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안유진 카품리 유진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막내가 될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막내가 된 유진이가 가장 누려보고 싶은 막내의 특권은? 오. 여러분도 보이시죠? 첫번째 생일상 먹기라 음. 우리 멤버들이 요리를 제가 먹고싶어하는 메뉴를 못해줄 것 같아서 1번은 아니고 2번은 애기 아 애기라는 호칭 제가 뭐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웃음> 마지막으로 고르겠습니다 언니 이거 해줘요 애교부리면 원하는 거 얻기 자 정답은요? 맞나요? <웃음> 정답입니다 자, 첫번째는 이서가 골랐다고 해요 음, 음, 그랬군요 두번째는 레이 세번째는 가을, 원형 리즈 이렇게 세명이 골라서 3번 정답입니다 선물은 마지막에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번째 신호, 정답입니다 역시, 똑똑하죠? 두번째 패션 소화력이 남다른 유진이 지금까지 썼던 선글라스 중에 생일파티에 쓰고 갈 선글라스를 골라본다면 아... 이거는 뭐... 저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표정을 좀 바보같이 짓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쉐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모양 좋아해요 제 SNS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선글라스를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할게요. 자, 정답은요? 어떡해 이렇게 잘못 썼어 어떡하지? 1번은 원형 이서가 골랐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고르지 않았고, 세 번째는 가을레이, 네 번째는 리즈가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을 골랐어도 정답이죠. 하지만 전 1번을 골랐죠. 음무 예뻐요.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있는 거 그래서 저는 선물을 두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어떡하지? 그 마치 식당에 온 것처럼 우리 언니들이 귀여운 포즈 하나 더요! 라고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웃음> 귀여운 포즈, 어떤 귀여운 포즈를 하면 좋을지 우리 다이브들한테 추천을 받아볼게요 댓글도 읽을 겸. 윙크? 윙크를 해달라고 하네요. 윙크를 하고 다음 걸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지금 풀샷을 보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옷이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세트? <웃음> 의자와 이 친구들과 좀 어울리지 않나요? 이게 제가 여러분, 이게 자그마치 여름에 산 니트 조끼랍니다 이번 년도 여름에 가을이 되면 입어야지 하고 입은 산 조끼인데요 9월이 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헉,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 엄청 많이 봤어 윙크에 반유진 해달래요 그래야겠다 자 다음 포장으로 넘어갈게요 컴온 자세 번째 위시리스트였던 물건을 오랜 고민 끝에 샀는데 생일선물로 똑같은 물건을 받았을 때 유진이의 반응은? 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고마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기 혹나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갖고 싶었던 게두 개나? 오히려 좋아 둘다 소중하게 사용하기 일단 3번은 아니고요 두 개나 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좋지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어떤 사이냐에 따라 다른데 멤버들이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어, 나 이거 사실 얼마 전에 샀는데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그렇게 골랐겠지? 난좀 솔직한 편이니까 정답은요 누가 뭐 했을지 맞춰보라고요 가을 언니는 두 번째 골랐을 것같아 왜냐면, 가을 언니도 솔직한 게 장점이신 분이니까, 또두 번째 골르셨을것 같고. 아, 원영이는 뭔가, 아, 원영이도 두 번째 거 골랐을 것 같아. 뭔가 내가 솔직하다는 걸 뭔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음, 이서 뭔가 1번, 골라... 아니야. 이서는 뭔가 3번 골랐을 것 같아. 그리고 리즈는 1번 골랐을 것 같고, 레이는 2번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아, 에? 2번을 아무도 안 골랐는데? 1번을 원영이가 고르고 3번을 가을 레이디즈 이서가 고렸대요. 갖고 싶은 게두 개나? 오히려 좋아. 들어보자. 내가 카메라가 만약에 필요해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돈 주고 샀어 근데 카메라가 또 들어와 그럼 난 내가 샀던 거를 팔거나 하지 않을까? <웃음> 선물 받은 걸 써야 되니까 내가 산 거를 뭔가 팔것 같아 응. 먹을 거라면? 아니야 먹을 것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선물 획득은 아직까지 두개예요상하니 다이팡 좀 뽑고 귀여워 라고 했을 유진아 먹을 거를 생각해 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먹을 거라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내가 샀어 내가 저는 얼그레이 케이크를 샀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사줘 근데 얼그레이 케이크는 물리잖아 지왜 <웃음> 언니들 머리를 부여줬지아 <웃음> 내가 모르는 얼그레이 케이크가 있나 모르겠네. <웃음> 아니 얼그레이 케이크는 두 개면도 좋지. 많을수록 좋지. <웃음> 몰라 아무튼 <웃음> 아 두고 두고 먹으면 되자 된다고 그치? 얼그레이 케이크 냉동해서 해동시켜가지고 먹으면 맛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포즈는 웅리 해달래. 실화야. 실은데. 아 실화 안 준다고요? <웃음> 웅니 주세요. <웃음> 마지막인가요? 웅리실 마지막인데. 아닌데 네 번째. 아침 눈을 떴더니 안유진이 안댕댕으로 아쪼로 변해버린 유진이 강아지로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음 강아지 유모차에 타고 시원한 바람을맞으며 가족들과 산책하는고 어, 괜찮았네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 친구들 만들기 음, 그동안 맛이 궁금했던 강아지 수제 간식 잔뜩 먹어 근데 진짜 세 번째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아쪼가 진짜 간식에 그냥 뭐라고 해야되죠? 그냥 간식만을 보고 지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간식을 좋아하는데 또 요즘 막 다양한 간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케이크도 있고 신기한 거막 피자처럼 만든 것도 있고 궁금하긴 한데 강아지가 돼서 고작 간식만 먹어보는 건좀 아쉬운 것 같아 근데 산책만 하는 것도 아쉽긴 한데 산책을 해보겠어 왜냐면 아쪽은 또 산책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산책하자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산책이 좋은지 제가 직접 강아지가 되어봐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을, 레이, 리즈, 이서가 1번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원영! 원영! 3번을 골랐네요. 수제 간식. 하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원영씨? 궁금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로써 선물 3개 정립했고요. 오, 제가 원하던 댓글이 나왔어요. 유진아 안경 써줘. 여러분, 제가 안경을. 오늘 옷과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집에서 챙겨봤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한번 쓸렸는데, 우리 센스 있는 다이브도 한번 짚어줬네요. 안경을 한번 또, 안 쓰면 섭하니까요. 음, 안경 오랜만에 끼는 것 같네, 뭔가. 아닌가? 지락시에서 꼈구나. 자, 그 다음은 콩순이 포즈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다이브를 너무 사랑한 여자, 반유진 생일에 같이 캠모아 가고 싶은 다이브에게 유진이가 고백할 말은? 와우 머릿속에 내 다이브 하나만 들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도 명대사인가요? 인소명대사예요 아, 인터넷 소설 명대사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 내기할까? 안유진이 다이브 있는데 걸리는 시간 난 깔끔하게 100년 건다 이것도 인소인가요? 나 좋아하지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음? 고백을 꼭 이렇게 해야되나요? 캠모아 가는데 이렇게나 감성적으로 해야되나요? 저는 근데 뭔가 이상하게 3번이 끌리, 끌리네요 이상하게 3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카메라 보고 고른다 멋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다가 다가오지 마세요. 나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웃음> <네가> 어떻게 그래요? <웃음> 은지 언니 내가 <네가> 어떻게 그래요? <웃음> 힘드네요 이렇게 하는 거맞죠 이게 정답이 아니면 저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원영 이서가 나 좋아하지마 를 골라줬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선물 5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개요 <웃음> 실수 4개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원하는 거 고르면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렵네 선물 받기 아이브 멤버들의 텔레파시를 성공적으로 받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이브의 텔레파시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올라오는 다이브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면 뽑기권을 얻을 수 있는 제비뽑기 기회를 드립니다 자 다이브 소원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유진 그만 예뻐 있는데 이것도 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군요. 곰돌이 포즈 곰돌이 포즈 포즈, 음, 뭐 하지? 공돌이 포즈, 강아지 귀 포즈. 강아지 귀 포즈. 그리고. 응 큐후, 은다, 아. 됐나요? 박슝. 세개 들어줬으니, 교환과 하나 더 드리면은, 그러면은 다섯 개.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는 <목소리도> 건 보다 그런가 본데. 홀라라이즈도 있나 본데. 아무튼. 자. 자, 그 다음은요. 좀 약간 작은 순서대로 열어 봐요. 모습을 볼수 없으니 아쉽지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계속 이 상태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건 이건 안경 벗어야 돼. 이건 영광스러운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과연 유진이의 생일에 스타쉽이 준비해준 선물은요? 팀장님과 단독 루프탑 식사권 더파 <웃음> 찬스 근데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고요 미션이 뭐 <웃음> 이거는 뭐 쉽죠 이거는 그냥 뭐 이제는 저와 하나가 됐어요 바로 이 콩야 친구인데요 양파 콩야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인데 양파 콩야가 남자더라고요 아무튼 뭐 닮을 수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팀장님과의 단독 루프탑 식사권, 법카 찬스를 써서 제가 법카를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소고기 소고기 루프탑도 있나요? 소고기 루프탑 아무튼 잘 먹고 오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진짜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제가 저번에 팬사인회를 하는데 얘기하 아직 기억하고 있답다음 어? 뭐지? 이게 뭐지? 왜지이 뭐죠? 성장인가 뭐지? <웃음> 왜, 왜 이렇게 언니 웃어요, 불안하게. <웃음> 갑자기 막, 계약서. 별일 <웃음> 없겠죠. 말했던 셀카 수업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컴펌 받은 두 장이랍니다 진짜 소름났어 진짜로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 진짜 자 이게 제가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2학년 때인 것 같아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다 와... 어디서 났어요 이거 나도 없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이 젖살 통통한 거봐 우와 진짜 소름이다 이거는 우와 아 따라서 셀카 찍기 이거는 근데 저 요즘도 이렇게 응음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알죠? 이때부터였네요 나 진짜 많이 컸다 우와 정방향으로 찍어야 돼또 이때는 이때는 왜 항상 정방향으로 찍었을까 우와 어, 갑자기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 진짜 열심히 찍었어 진짜 진짜 사람도 다 우와. 진 진짜. 진짜로, 난 너무 당황해가지고. <웃음> 어머! 선물을 이렇게 남기고 가셨네. 회사원이신가 봐요. 명함이 있으시네. 음악은행장님이 저에게 선물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원영이의 친필 사인이 담긴 멘트까지 이렇게 적어줬네요 고맙네요 아 소감으로 영상편지요 원영씨 우리 30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명함으로 만나뵈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항상 매년 생일을 보내지만 어쩜 우리 생일이 하루차일지 이참 신기한데요 원영이 원영이도 생일 축하했고 즐거운 생일 보낼길 바랍니다 오늘 또 원영이가 생일 축하 제대로 해줬거든요 나볼 때마다 축하한다고 해줬거든요 <웃음> 아까도 떠나 여기 브이앱으로 오기 전에 축하한다고 계속 말해줘가지고 아주 오늘 생일 기분 제대로 났습니다 고마워요 원영이 자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웃음> 진짜 참 박스가 역시 클수록 반전이 있네요 이거는 정말 제가 받은 생일선물 중에 탑3 안에 들것 같아요, 진짜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 놀랍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코너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 무슨 뭐1 5야 같네요 재밌었어요 지금 시간이 오 11시 29분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 어느새 내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일은 지구 오락실 하는 날이기도 하죠. 또 내일 뮤직뱅크 나가는 날이기도 하고, 또? 또? 아, 티르키즈. 티르키즈도 또 나오더라고요. 내일 아주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참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생일을 길게 보낼 수 있다니 참 너무 좋네요 찌락신 최고 사진 인스타에 올려달래 나 오늘 사진 생일이 지나기 전에 인스타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열심히 골라서 열심히 올려볼게요 오늘 수고했고 생일 축하해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대요. 여러분 저녁은 먹었어요? 근데 생일인데 저녁 먹었나 맛있는 거? 아마도? 그는데아 포토타임 없냐고 하시네? 포토타임 제가 다채롭게 해드릴게요. 생일이니까. 자 일단 안경 안쓴 버전 버 음. 그리고 한개전 음. 그리고 썸머. 잘 찾죠. 인생 내 컵. 나도. 저는 어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제. 어제 갈비찜이랑 미역국도 어제 미리 먹었어요. 뭔가 나는 생일은 미리 챙겨야 된다는 주의예요. 약간, 막, 시간이 안 맞으면, 막, 지나서 챙길 때도 있고, 먼저 챙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먼저 챙길 때가 좋더라고요. 아, 오늘 그거 봤어요? 그, 그, 유진, 더 브레이브 하는 거 나왔더라고요. 멤버들이랑 같이 봤는데, 아주 핫했답니다, 반응이. 이제 생일이 어느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집에 가면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좀 골라보고 오늘 안에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진짜 어딜 가나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부터 원영이랑 같이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바쁜 하루였지만 정말 생일 기분을 잔뜩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뭔가 생일이 다가오면 1년, 어쨌든 1년의 반이 여태까지 지난 거잖아요 이제 9월이니까 그래서 뭔가 뭔가 생일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이번 연도는 특히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생일주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번 생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생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늦은 시간까지 또 봐줘서 고마워요 저도 너무 빨리 가서 아쉽지만 내일을 위해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해 주신 많은 우리 다이브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